앞에 영상들에서 전치사 영상을 보니까 총 7개 였더라고요 그리고 어 10개 정도의 전치사가 언급되어 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걸 한꺼번에 비교하면서 좀더 명확하게 복습도 해보고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영상은 앞에 7개 영상을 모두 보신 분들이 보면 조금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먼저 전치사 in 하면요 뒤에 나오는 단어에 미리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를 혹은 범위가 존재한다는 거를 먼저 말하는 게 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공간이 있다이기 때문에 그 공간 전체를 지칭할 때가 많다고 했었고요. 자, at. at은 뭐든지 점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뭔가 집중하는 느낌이 나게 하는 전치사였고, 자, on은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있는 상태 혹은 붙는 그 순간을 묘사할 때 많이 썼었고요 by 는그 어, 뒤에 나오는 단어에 힘을 주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거라서 그 영향력에 이기 때문에 요게 물리적인 느낌이 들어가면 거기에 딱 붙어서 정도 느낌까지 다쓸수 있는 거였고 for 는 그거에 가는 건데 물리적으로 진짜 가는 것보다는 값어치가 가는 느낌이라서 동등한 느낌일 때가 많다고 했었고요 물리적으로 정말로 가면 2가 더잘 어울린다 라고 가볍게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about를 하면서 about 은그 대상을 확장해 가지고 그 주변을 같이 칭하거나 그 주변에 있을 때를 말하는게 about 이었고요 마지막으로 of를 했었어요. of는 그냥 겹침으로 다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w i t 도좀 설명이 돼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느낌, 그 동적인 느낌을 조금 가미하면 되는 거였고, 자, from은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진 곳으로부터. 자, 요렇게 전치사들을 다뤄봤는데, 이걸 오늘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 텐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 고민을 해봤더니, 자,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비형용사하고 뒤에 정말 다양한 전치사들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통 수거라 그러면서 많이 외웠었는데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걸 한번 보여 드리고 요걸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한번 더해 볼게요 자, I'm experienced in marketing 그러면 요 나는 경험이 되어져 있어 경험이 된 상태야 마케팅 분야에니까 인이 제일 잘 어울리겠죠 자, 제 전공이 마케팅이거든요 자, 아무튼 자 그리고 I'm surprised y o u r a joke 나는 네 조, 장난에 네 농담에 놀랐어 그러면 요네 농담에 해서 뭔가 집중하는 느낌이니까 at이 제일 잘 어울렸고요 자, I'm dependent 나는 의지하고 있어 어디에 돈에 그럼 뭐가 어울릴까요 네, 온이 어울려요 나는 돈에 의지해 있는 사람이야 뭔가 좀 그죠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무튼 자 그리고 I'm satisfied my overseas life 나는 내 해외생활에 만족해 잖아요 그럼 내가 해외생활을 한다 라는 느낌이니까 이 해외생활을 들고 함께 이동하는 느낌이라서 w i t h 제일 잘 어울리고요 자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돼 하면요 about이 제일 잘 어울려요 I'm worried about c 비드1 9이 이제 확산되는 거 이게 왜 생겼지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about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I'm responsible, my job. 나는 책임감이 있지 어디에 내 직업에 그러니까 for가 어울리겠죠. 내 책임감의 값어치가 직업이 될 테니까요. 그죠? 그리고 I'm proud. 나는 자랑스러워. 내 나라가 내 나라의 어떤 부분이 뭔가가 뭔가가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 f 가 어울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보통 수고라고 해서 하나하나 다 외웠는데 아 외울 필요 없고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답이냐 맞아요 일단은 이걸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익숙해지는 게 좋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가장 어울리는 표현일 뿐이지 다른 표현으로 충분히 바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전치사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은 그 상황에 맞게 더 적당한 전치사로 바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m satisfied with my overseas life 내가 해외 생활을 막 하는 와중에 만족을 하니까 일단 윗이 잘 어울리는데요 만약에 네, 나는 그것 거기에 딱 뭔가 강조하고 싶으면, I'm satisfied at my overseas life 하면서 바꿔줘도 안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내 해외생활이 나를 완전히 만족시켜. 그러니까 해외생활의 영향력을 좀 크게 강조하고 싶으면, by로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be satisfied with 하면서 수고로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라 거고요. I'm proud of my country.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에 내가 자랑스러움을 느껴서 그 감정이 생겨서 자랑스러워라고 말한 거지만 전반적으로 다 자랑스러우면요. About을 쓰셔도 돼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자에 맞는 뉘앙스를 골랐을 수 있다는 라 거고요. 그래서 가끔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한 그 교민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시험 문제 볼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답이 여러 개야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맞아요. 정답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단지 가장 많이, 많이 쓰는 표현이 그냥 존재할 뿐이죠. 근데 앞에 일곱 개 영상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뭘할수 있냐면 거기에 맞는 좀좀더 알맞은 뉘앙스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만들어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 혜택을 볼수 있겠죠. 표현이 디테일해지고요. 그 다음에 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정말 멋진 영어 표현도 해낼 수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원어민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이 전치사를 이해하고 쓰는지를 우리도 이제 알게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금 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I'm busy. my research 나는 바빠요 뭐내 연구 때문이겠죠 내 연구를 하면서 그럼 여기도 다양한 뉘앙스의 전치사를 넣으면서 우리가 적절한 단어, 아 전치사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I'm busy at my research 내가 그 리서치에 집중하면서 내가 바빠 자, with I'm busy with my research 연구 활동하느라고 바빠 하면 with이 어울리는 거고요 자, in 나는 내 연구 땜 연구라는 그 영역에서 바쁜 거예요, 그죠? 자, about 가능해요. 나는 내 연구와 관련돼서 바빠 그러니까 꼭 이게 연구만이 아니라 연구비를 타온다든지 뭐 연구조교를 관리하고 뭐 이렇게 뭐 보고하고 이런 모든 전반적인 걸다 이야기할 때는 about이 잘 어울리는 거였고 아직 다루진 않았지만. over 하면요 내가 나는 이 연구 과제를 극복하느라고 바빠 이런 느낌으로까지 쓸수 있는 거예요 즉 많이 쓰는 표현은 정해져 있지만 정답이 어, 이렇게 I'm b 하고서 뒤에 쓸수 있는 다양한 전치사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볼 건데요 love me 하면요 보통 일단 동사 뒤에 단어가 하나가 따라오는데 몇개안 되는 단어들이 예, give me 같은 것도 나한테 줘이기도 하지만요. 요런 단어들은 give me that 해가지고요. 나한테 그걸 줘라고 해서 두 개가 올수 있었어요. 자, 요건 다루었던 내용인데 결국 모든 말을 다 강하게 give me that이라고 말하는 건 영어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강약, 강약, 강 이런 식으로 강약강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give me that 하면서 요 때는 that이 더 강조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it, him, her, them은요 대명사잖아요 대신하는 명사니까 이미 강조되는 표현이 아니라서 요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단지 요 that은 다른 대명사와는 다르게 좀 강하게 지칭하는 느낌이 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미를 강조하고 싶으면 give me t h 좀덜 어울려요 그래서 요미를 뒤에 빼줘야 되는데 자 그때는 to me 하면서 좀 강조하는 느낌이 난다고 했었고 이건 it을 할때 했던 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 대시 요가운데를 이동할 때는 의미를 약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it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다룰 거는 과연 요렇게 give me t h 이 give it to me로 바뀌는 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전치사를 넣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전치사를 한번 더 느껴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I teach my students research method. 자, research method는 연구방법론 이런 과목이 있어요. 자 나는 학생들을 가르쳐요. 연구방법론을 가르쳐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순서 바꿀 수 있죠. I teach research methods 하고요. to my students 우리 학생들한테 요 해가지고 to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경우 볼게요 I teach my students research method인데 만약에요 어, 요렇게 바뀔 수도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I teach my students 하고요 그 뒤에 who are enrolled in my class research method 하면요 my students 부, 부, 부분이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웃음> 문장이 아무리 원어민이라고 해도 클리어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거는 요 다음 문장처럼 요 I teach research method to my students의 형식으로 바꾸는게 좀더 낫겠죠 그래서 요렇게 1번과 2번을 비교하면요 2번이 좀더 매끄러운 거예요 I teach research method to my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my class 자 이거는 뭐냐면 어 요렇게 순서가 바뀌는 이렇게 마이 스튜런치를 먼저 쓰냐 루이스치 메소드를 먼저 쓰냐 그 순서를 바뀔 때좀 어,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그냥 다른 예시로 한번 더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오늘의 핵심은 요 전치사였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He brought me bread. 그는 나한테 빵을 가져다 줬어. 그러니까 he brought b He brought bread. t o m e 이게 어울리는데. 이 made를 한번 볼게요. He made me bread. 걔는 나한테 빵을 만들어 줬어지만요. 잘 보세요. He made bread. For me가 어울려요. 왜냐하면 자, 여기는 bring, bring이란 단어는 나한테 빵을 줬어요. 나한테 빵이 도착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to가 어울리는데요. 4는 사실 만들었다지 나한테 왔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만든 행위의 값어치가 나한테 올 거지만 진짜 물리적으로 왔다는 느낌이 덜하기 때문에 4가 더 어울리는 거였어요. 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bring, give, send, tell은요, 요 뒤에 나오는 목적지가 곧 거기에 도달해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to가 어울렸었는데 자 make, buy, build는요. 만들었다. 지 만들어서 줬다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널 위해 만든 거죠. 날 위해. by 사는 것도 예, 직접 줬다는 느낌은 좀 덜하기 때문에 to보다는 for가 어울리는 거였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답은 없다 그랬죠. 만약에 정말로 도착한 느낌을 주고 싶으면, t 를 써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make, buy, build의 일반적인 느낌으로는 t 보다는 f 가더잘 어울리는 거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볼게요. ask는 한번 볼게요. ask. 자, 그는 나한테 빵을 요구했어 하면요. 우리말로는 나한테 요구했어 하니까 마치 t 가 들어가야 될것 같지만, 사실 영어식으로는 of예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이 빵은 여전히 사실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빵을 요청한 거죠. 자, 그래서 of가 잘 어울리는 거고요. 좀더 부연 설명을 하면 사실 to는 어, 내가 이 빵을 받는 목적지가 되는데 자, ask는 내 나한테서 떨어지는 거죠. 즉 나한테 있던 게 떨어져서 h 로 가기 때문에 요청할 당시에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가 더잘 어울리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한 번씩 보면요. 좀뭐 영상 하나씩 보고 이렇게 다 이해하는 건 어렵겠지만 이걸 반복해서 좀 보시고 아니면 일상에서 자꾸 전치사를 접할 때 아, 이게 왜 이런 전치사가 쓰였지, 쓰였을지 조금씩 고민하고 또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면요. 원어민이 가진 그 전치사의 예, 그림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즉, 우리는 말을 빨리 할순 없지만, 원어민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그 영어를, 영어를 좀더 가치 있게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은 이제 전치사는 좀 이제 좀 천천히 하고요. 다른 것들 위주로 한번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영어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